난다고? 우와, 양궁이야? 응! 두근두근 기대되는 양궁 게임! 이 활로 저 반역을 맞춰서 더 높은 점수가 나오는 사람이 메달을 얻게 되는 게임! 오, 재밌겠다, 개개개! 재밌겠지? 그럼 게임 시작! 안내면 준다! 바이바이! 아, 내가 이겼다! 귀여워, <웃음> 미키! 그럼 내가 먼저! 아, 좋네. 그래, 먼저 해라 쿵냐 따라하네 <웃음> 제더 이형 멋있어 파이팅! 응원한다 왜 이렇게 해? 야, 해봐. 이거 쉽지 않다고. 어디 한번 해보자.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해보자. 엄청 쉬워 보이던데. 그러니까 해보라고 어렵다니까? 파이팅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어? 뭐하 아! 저기 있잖아! <웃음> 아왜 저기로 갔어 아 쉽다더니 하나도 안 쉽지? 아, 어렵네 <웃음> 어렵네 근데 두 번째 하면 잘할수 있을 것 같아 연습 게임 에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이번 거 연습게임에 연습게임 실전 아님 엑스음 그래 그럼 이번부터 진짜다 어 이제부터 진짜 파이팅 나 두번째 도전 첫 번째는 잘 할거야 파이팅! 예, 예, 예. 오, 10점입니다! 10점! 오 대박인데? 마지막을 아, 쏴주지 10점 써야 이기는데 오리온이 9점을 쏘면 동점 10점을 쏘면 오리온이 이깁니다 음. 아 긴장된다 과연 금메달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와 금메달은 내거야파이팅 몇 점이냐 저거? 몇 점이냐? 9점이냐 10점이냐? 저거 라인에 딱 걸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몇 점이지? 자 여러분! 9점이면 오리온이랑 저랑 동점! 10점이면 오리온이 이깁니다! 몇 점이야 이게? 어! 오, 여기 9점이랑 10점 사이인데 여기 화살 있다? 라인에 걸려서 10점입니다! 와 10점이다! 10점입니다! 대단합니다 오리온 선수! 10점을 쏘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화이팅! 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인지 모릅니다 금메달을 목에 건 양궁 선수 오리온! 감사합니다 단발의 차로 아쉽게 졌지만 은메달을 딴오비키와 와, 금메달이다! 이번 도쿄올림픽 보면서 집에서 얼마나 손에 땀을 쥐면서 봤는지 몰라요 대한민국 파이팅! 이겨라! 참가한 선수들 모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열심히 경기 치러줘서 감사합니다! 파이팅! <웃음> 오늘도 신나게! 양궁 대결하기! 대 성공!